랜섬웨어 때문에 문제예요. 랜섬웨어. 그렇죠. 저도 8년 전에 처음 랜섬웨어를 한번당했었고 저도 복구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는 복구가 안 돼요. 저희 첫째 딸 3개월치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드라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아이고, 나들어오 시작할 때. <웃음> 그래서 저희 쪽으로 복구를 의뢰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네. 음, 네, 복구를 할때 네. 요겁니다. 네이제요겁때이고 요할 이요 대략 짧이고 요할 음. 때대고때네략 짧기이고 요할 때대이들어할고 요할 때 대략 짧기이고 요할 때이고 요할 때고요기이고 요할 고 요할 요기이 요할 요 대박. 저 팬이예요. 한... 저, 저 무슨 말 구독자입니다. 저 어, 어제 전화 왔을 때 다들 엄청난 오, 저... 환호가 아, 세상에 눈쟁이님이 오신다고? 또 <웃음> <웃음> <웃음> 사인 한번만 해주세요. 이 아, 제품이 국내에서도 그렇게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어제 빠르게 저희가 세계를 구해놨어요. 음. 그 배드 섹터 검사를 해도 거의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놀리면 중간에만 뜨고 뒤에는 계속 정상으로 들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래서 그냥 하다가 꺼버렸거든요. 근데 음. 논리적으로 네, 배드가 나면은 네. 앞쪽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인덱싱이라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쓰는 목록이 음. 다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반복되기 음. 때문에 앞에가 배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증상을 봐야 되는데 이테라기 때문에 오늘 대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네 왜냐면 이테라를 정상적인 거를 복사만 한다고 해도 얼마가 걸리나 어, 정말 풀 퍼포먼스로 생겨도 1시간 너무 배들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의뢰를 하고 가시면 은 네. 저희가 데이터를 뭐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뭐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은 리스트화 작업을 해서 리스트를 드리거나 음. 어, 이거 이동 가방 좀주십어요 이동 가방? 이동 가방? 이동 가방. 여기 습니다 <웃음> <왜>, 촬영도 하시나요? <웃음> <웃음> 아이고, <아유>, 이거. <웃음> 네. <웃음> 아, 저희가 이거 하드를 그냥 들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네. 들고 가다 놓치면 은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담아서 네. 작업 공간으로 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안쪽에는 작업을 할수 있는 작업 공간이에요. 서버부터 시작을 해서 단일 저장 매체, 자기 디스크 형태로 된 것들은 다이 안쪽에서 작업을 합니다. 하드 디스크는 안에가 다 진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염물질이 이제 다음에 안 돼. 네, 다음에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복구를 할 때는 얘를 열어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하니까 하드를 열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린룸 환경을 구성을 해놓고 네, 해야, 해야 된다 클린룸 시설 들어가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오케이 에어 샤워 <웃음>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아 좋죠. 그렇죠. 자재로 준비해놓은 하드들이에요 여기 이제 물리적 배트 그러니까 배트 만약에 물리적인 배트 센터가 있어서 안에 이제 뜯어서 바꿔야 부품 돼요. 교체를 해야 된다면 이 제품들을 실력을 미리 어제 구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장애가 나고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장비 일단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인식은 돼요 음. 근데 이제 어느 공간에서 이제 배드가 날지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섹터 바이 섹터라고 해서 한 섹터 단위로 접근 픽사봉이 성이 돼요.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거를 A부터 Z까지 I 형태로 이제 복사본을 만드는거했데 왜냐면 복구 작업하면서 추가적으로 A, B, C만 할수 있죠. 그렇죠 <목소리> 하드 디스크에 보면 플래터가 이제 여러 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플랫터마다 음. 그래서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좀조심해거 돼요. <목소리>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깔끔하네요. 다 드러내진 않고, 요 안에 있는 이제 헤드라고 해서 읽어드리는 부분만 일단 음, 교체를 는 쉽게 말해서, l p 판에 이렇게 음, 위에 얹는 맞아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LP판. 음. 역시 이해가빠르니다 네. 그중에 지금 의심 가는 게맨 아래에 있는 네, 그렇죠. 그 책들과 의심 가니까 통째로 바꿔서, 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보면은 알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헤드가 불량이어서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지, 플래터가 문제가 있어서 음. 헤드를 교체를 해도 동일 증상이 패드를 교체를 해서 인식이 됐어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보시면 데이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응답. 이 정도면 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하다, 양호하다. 음. 교체를 통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한 2시간 걸릴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음.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해요 음, 단순하게 데이터 복구만 하는 건아니고 그러면 수로는. 복구 작업 같은 경우도 그 지점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이나 간단한 물리적인 증상은 지방지점에서도 가능하고 커버를 오픈을 하고 이런 이제 물리적인 고 높은 수준의 작업을 요하는 것들은 본사와 구로에서만 음, 가능합니다 서버가 있는데 별도로 분류가 돼 있네요 네 서버 같은 경우는 워낙 증상이 어쨌든 다양하고 음. 그리고 서버를 구성하는 저장매체의 종류도 다양하죠 그렇죠. 네, 사스도 있고, 하드도 있고, SSD도 있고 아, 일반적으로 네이티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묶고, 레이드로 묶고 근데도 굉장히 높다 요즘은 랜섬웨어 때문에 문제예요, 랜섬웨어 그렇죠. 저도 8년 전에 처음 랜섬웨어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저도 복구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는 복구가 안 돼요 저희 첫째 딸 3개월치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웃음> <웃음> 랜섬웨어 걸린 것들도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결국엔 암호화 걸린 거니 그렇죠 암호화 걸렸는데 음. 이제 해커가 FBI나 이런 쪽에서 이제 체포가 돼서 키가 이제 공개키로 나온 경우에는 해제가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은 되는데 그렇죠. 워낙 이제 만드는 랜섬웨어마다 다를 다거니 그렇죠 테니까. 맞아요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슬랭 영역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하거나 음. 이런 데서 또 이제 찾는 경우들도 있고 중요한 데이터들 음. 물에 들어갔거나 화, 화재에 들어갔던 이제 하드 디스크면 네. 플래터가 온전한 경우가 맞나요 화재 데미지를 입은 저장 매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화재, 네. 두 번째는 침수가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자마자 스프링 플러가 작동이 돼서 화기가 없어져서 음. 저장 매체가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은 케이스들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침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간단하게 물에 빠진 것들은 복구가 정말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럼 음변 님이 은별님이... 물에 빠졌다가 떼고 복구가 됐다는 아, 거냐 사실이. 맞다 저 하드 디스크가 원래는 스트리머분이 사용을 하시던 거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PC를 바꿔야 되는데 아이 PC는 버려야겠고 네 근데 이제 안에 있던 자료가 공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물에 담궈서 네 데이터를 파기를 시키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녹이 쓰거나 부식이 되는 수준이 아닌 이상을 복구가 되는다는 거잖아요 네 되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망치고 때려서 부시거나 아, 그이... 아니면은 드릴로 플래터를 깨버리시거나 아니면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석 중에 마그네틱 센거 거 그걸로는 절대 안돼아 그걸로 절대 안돼네저 아, 여기다 사인 좀한 번만 부이 아니, 아니. 위치 작업은 쓴 영역만큼은 다 끝났어요. 지 음. 어차피 이거는 블러 처리하실 거니까 갑자기 너무 귀어가지고 원하시면 <웃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 처리를 해드립니다. 네아 저번에 부탁하셨잖아요 저한테 컴퓨터를 이제 맡기시면서 아그 안에 이제 데이터는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음 맞아, 맞아. 이제 컴퓨터에 장치가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C드라이버 쓰시던 거랑 D드라이버 쓰시던 거 C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SSD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제 컴퓨터에서 그냥 백업이 되는 거라 백업을 했었는데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D 드라이브 쓰시던 거 응. 걔가 맛이 갔었어요 맞아! 네, 맛이 가서 컴퓨터에서 아예 읽히지도 않더라고요 파일을 빼내려고 했는데 내 컴퓨터가 멈출 정도로 문제였다 응! 응. <웃음> 음, 어저께 국내 1위 데이터 복구 업체에다가 이제 그때 연락을 딱 해가지고 하. 고장이 났는데 복구를 해야 된다. 가도 되겠는가? 했더니 당신의 하드 디스크에 쏙까지 분해를 해서 100% 하나도 손실 없지? 복구를 줘져가지고 다른 세핑 하드에다가 가지고 왔다. 크, 장난 아니더라고요. 가, 가니까 막이그 장비 막와막개쩌는거막 가가지고 이거 막그 하드를 막 분해를 하더니 막 하드 안을 막그 부속을 막 빼가지고 막 부속을 또뭐 새걸로 교체를 하더니 디리 디리 가는 아. 그 복구 되겠네요. 막어씨막 어? <웃음> 우와. 그심 때우려고 가진 거 아니. 예. 가격은 어느 정도다. 원래 가격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때 말했던 이제 40만 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이제 데이터를 그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다가 업로드 해 가지고 그거를 공유를 해 드리는 게 일단은 낫겠죠? 어. 하드는 이제 말하면 폐기 처분 데이터 파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어 네, 어이, 데이터 누가 이제 막 빼가고 빼박 빼 이러면 어떡해? 나 이거 물 담가 볼까막 그랬었는데 물에 담가도 100% 복구가 된답니다 그러면, 고마워 오빠 진짜로 수고하셨고요 잘자 잔다니 일해야 되는데 일안 하는 건가? <웃음> 알았어 <웃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 저희 ESCJ거든요 혹시? 애기... INTP. INTP. i 어머 딱 맞네요 진짜 <웃음> 뭐..뭐..뭐 같 n t 반대 n t p INTP. INTP. INTP. INTP. i n